김미진 아내스 사매님의 소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받아주시 먼저 제 생에 가장 큰 선물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교황님과 주교님 또 도움을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신자분 모두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. 오늘 특별히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이 훈장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더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. 하느님께서는 하나 되는 세상을 원하셨는데 그 원인을 포클라레 운동 창설자인 키아라 루빅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고 난뒤부터 저의 삶은 일상에서, 평범한 일상에서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박수 한번 치 이 삶과 보편적인 형제를 알게 되었고 이웃이 모두를 위한 경제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. 특별히 저의 직업을 통해서 하느님 뜻을 할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. 일터에서 복음을 실천하면서 그주가 변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믿음으로 한그 조그만 실천들이 모여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예시 수녀님들 많이 서울에서까지 제자가 훈장을 받는다고 오셨는데요. 성모여 오시절에 저는 영세를 받았고, 성식당으로 시집을 정작 가족들은 가난에 삶을 살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시아버님 안무로 쇼를 보면서 실천하는 신앙인의 그 삶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저는 매월. 매 미사 책첫 페이지를 제일 먼저 이렇게 보는데요. 거기에 보면 교황님의 기도지않이 이렇게 있고 그걸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한달 동안 더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교황님의 훈장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교황님의 기사가 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부터는 교황님께서 마음에 담고 저희들에게 청하고 계시는 환경문제나 바닷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힘을 <웃음>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